역 이제 택시 타고 저희 k n m 방송국으로 가서 오늘 첫 촬영부터 하겠습니다. Let's go. 선배나 타자. 도세요. <놀람> <놀람> K&N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이 끝났습니다 K&N 방송 부산 방송이죠 어, 저희가 아, 개그맨들끼리 짧은 어, 각자의 개그 팀들이 개그를 어, 보여줬습니다 뭐 웅할 어,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좋은 팀도 있고 각각 다른 팀들이 오늘 어, 쭉 해서 어, 한약 10분 정도씩 개그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아 숙소로 갑니다. 숙소는 여기 어,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어, 신라 스테이를 잡아줬네요. 신라 스테이에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. 점심 못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야, 저, 이거, 해봤다, 에이, 개인기를 선물해주는 시간을 가져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부르는 앤 암덜리아 앤덜 에, 아 앤덜리아 에, 덜 오케이 2절 레츠고 네.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해지고 해. 지금 부커페 리허설 끝나고 지 먼저 마아 커피를 마셔야지, 너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해운대로 그러니까 김치 아니 지병거있을 거야. 해운대로있을 거야. 태으로 올라 그러다가 면래이십니까김 규진 주자 네, 어? 주진 네. 예예. 그래도 중학생 네. 부산은 몇년 만에 오시는 건가요? 이 년. 오 진짜? 예. 진짜 몇년 만에 오는 거예요? 다시 찾은 부산의 소감은 어떻습니까? 좋아요. <웃음> 부산 오니까 어떠세요? 아, 더워요. 더워요? 역시 밑에 지 집... 밑에 지역은 따뜻해. 음. 아. 소... 가영이가 소, 좋아하지 않나요? 소영이가 소영이 좋아하지? 좋아하고, 가영이는 정반대. 회의 반대가 뭐야? 고기. 고기, 어... 돈가스, 이런 거. 어허. 부산에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? 부산면은개 아니겠습니까? 어, 개요? 개, 개. 가회 아, 아, 부산죠회돼지국 밥도, 유명하지않 부산에서 해음을 어떤 데? No. Give me water. That's a picture. That's a picture. That's a picture. That's 자 picture. t h a t 자 a 편지 c t u r 군대 h a t s 영원인가? 있었어. 그래가지고 어? 너를 사랑해 해해해그 <웃음> 무슨 노래인데? 틱톡 틱톡 너를 표정 표정 표정 노래 아, 표정 노래? 아, 알려주세요. 뭐요 그게? 나 정국이 모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정지룩 지금 방금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아, 많이 알아, 이거 같은 층에 같은 봤다네. 아, 예. 차이가2 4기 차이. 도 거. 으 아이고. I g u 니다 s 습니다 w 해 t 해 o u t it. t h a 보 s 세요 Three, two, one. That is that. t 자, 여기는 부산 해운대 앞입니다. 아 해운대 앞인데 어 아, 리허설 을 지금 끝내고 아,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부산에서 맛있다는 그 대중국밥으로 갑니다. 대중국밥이 유명하잖아요. 어, 그 잡내를 다잡아내 아주 그냥 구수한 국밥. 밥을 먹고 바닷가를 보러 가겠습니다. 바닷가로 레츠 고! 오 <웃음> 자, 여기 해운대입니다, 해운대. 해운대고요 해운대가 이제 웨어론 마스크. 여기 이제 다 마스크를 차지 않으면 입장이 안 돼요. 아마까지 아직까지도 방역에. 많이 수고 있습니다. 가을바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름바다는 좀 많이 더운데, 가을바다는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, 어느 정도 좀 어, 편안하게, 이, 어느 정도 경치를 잘 지켜볼 수 있을 정도. 두 사람은 해운대죠. 해운대, 그리고 광안리 어, 유명한 수역장이두 군데가 있죠. 해운대, 광안리. 그중에 해운대가 좀 넓은 것 같고, 광안리. 해운대보다 가, 광안리보다 해운대를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저는. 아, 또 여기 밤에 불꽃놀이 많이나 하 봐요.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금지라고. 위반할 때 과태료 5만 원 정도 내. 와, 과태료 5만 원이래요, 여러분들. 불꽃놀이 조심하세요.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됩니다. 네,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. 옆에 정창훈 씨입니다. 네 창호는요 여러분들 창호가 오늘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샀어요 보시는 분다 써오겠습니다 네 달려오세요 우리 창호는 아 대한민국 해군 홍보단 1호 마술사, 1호 마술사. 그 아, 타이틀 대단한 네. 거예요 대한민국 어허 아니 어디 어, 언제 왔어 너 어제 안 왔었잖아 어제 어? 야 대단합니다 우리 후배 너여기 사람은 어 봤어? 했어? 오, 어제 옹알스 공연 때안 왔는데 너 어디 늦게 왔어? 오늘 아침 지금 온 거야? 지래도좋 간지나면 돼. 그렇지, 좋아어 아, 옹알스 아, 좋아, 좋아. 네. 아, 여러분 옹알스 네. 네. 네. 네. <웃음> 네. 화이팅. 어 네. 절단 화이팅. 절 화이팅 절단 공 제가 옹알스 화이팅. 기가 막다 <웃음> 네. 네. 아 역시 옹할스 네, 네, 대한민국을 알, 네. 멀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개그팀이죠 네 옹활스의 최기섭이었습니다 네.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SBS 후배이기도 하고요 네, 드세요. 음 멜론 맛이 나는구만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아 <웃음> 메이크업 우리 어, 어, 매을 도와주시는 예. 선생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어떻게 되요 <웃음> 박정윤이요. 정윤 정윤 정윤 메이커. <웃음> 오케이. 네. 아. 들어가상호야 헤이. 헤이. 헤이. 헤이. <놀람> 아, 니 진짜 야예전 여러분, 저는 잘 맞췄습니다! <놀람> <놀람> <어디 들어가>? 네, <놀람> 그래. 네, 아, 거기 뭐, 들어가. 네. 우리 들어가더주세 아, 아, 네. 아, 그래 어, 네. 오케이. 다 자, 우리 앞에 팀이 지금 끝났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앞에 팀이 잘했어요. 되게 재밌게. 자, 트위치 방송을 네, 네, 한3초밖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네, 많이 네. 들어온거죠 그죠? 네 맞아요 3시 9분 시작합니다 트위치로 중계되는 졸탄의 2시간 탈출 졸탄쇼 지금 트위치로 시작! 렛츠고! 자 이제 제문제입니다제차례고요 나가서 관객이 없지만 스탭맨 몇만원 되구요 이요 트위치 시청자도가 소통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이 해보고 싶었습니다. 순사입니다전 가서 다근마를 풀을 거예요자 저희 졸타치 공연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녁식사를 먹죠 저녁식사 겸 회식 코가 삐뚤지게 먹는 걸겠습니다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, 마무리는 또술 술 달리면서 한 달에 회포를 풀어주는 와아 아이쿠 네, 네, 네. 삼겹살 기인다 저기 밥쪽지 하나만 더 거기서 저기요 빨리 먹고 싶다 노릇노릇 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, 최고야 이아니으야 여기가 좀게 먹으니까. 마에다가무리죠 여기 이게 햄 이름 자체가 페페로니 와. 어. 아, 진짜. 맛있다. 오! 야, 이거. 오! 야, 이거 페페로가 아니고 로니 아, 진짜 있다 이게 이. 아 우리 이형수 대표 미자 셰프 들어오겠어 자 부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고 모임도잘 마무리하고 저희는 밖에서 회식도 하고 잘 들어왔어요 자고 저는 내일 또 다른 일좀로 움직입니다. 이틀간 부산에서 했던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졸타쇼잘 마무리가 됐구만 수고한 사람 푹 자라겠습니다. 자야죠. 자 이제 서울로 고고고!